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마핀 쓰고 캐.. 캐.. 깨면요? 그러면 그거 강화되겠죠 그거 연코되겠지아하하하하 도적으로 바꿔주자 도적으로 아, 어차피 전사를 바꿔도 나한테 위협이 없으니까. 가자. 뭐면 하나 시아서하템함이좋나 같은데. <웃음> <웃음> 서로 토템 대결이야. <웃음> 와 씨, 호템 좀 있으면 영코대 부럽다. 어떻게 하냐 이거? 호템 내게 아라키르 드드. 와 씨, 미쳤다. 와 영호 호템 됐어. 와 씨, 미쳤다 진짜 이거는 너무 부럽고. <목소리> <목소리> 아이, 타노스 어디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상대 대기, 이거는 솔직히 말하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어, 제일 대기 어디로 간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야 이것도 좀 이상한데? 나무 장격이 보면 나오는데 중매 발동 순서 때문에 이렇게 되네 큐트하다 최선을 다하는 아쉽다, 쉬워. 멈춰. 일단은 들어오해봐. 대반! 오, 잠깐만. 호스 되나요? 흘속박. 대반. 그 다음에, 무력화 저주. 무력화 저주 한번 더.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하고. 방군 떼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웃음> 이게 뽕맛이지. 아, 재밌네.